자 우선은 이렇게 하이카 네. 스텐이션이라는 요즘에는 헬스장이다 있으니까 네. 헬스장 가셔서 자 여러분 허리에 대한 익스텐션 백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인데요 다리 쪽이 아니라 허리 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살짝 구부리실게요 구부려서 패드를 10개부터 10개부터 1 0 아, 부터1 0모부터이0개부터 10개부터 10개부터 10개부터 10개부터 1 0요부터 10개부터 10개부터 10개부터 10개부터 1하개부터1하개부터 10개부터 1 0개부부터부터1 0 1 0개 10개부터 10개부터 1 0개부요 무릎 살짝 구부리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셋 허리 집중 강화 운동이지만 광배 힘 주시면서 넷 어깨 패킹 끝까지 다섯 자, 허리 힘 끝까지 주세요. 여섯 시작은 반인데 반다 했죠? 후세개 남았어요.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. 여덟 최대한 골반 쪽으로 눌러주시면서 올라오세요. 아홉! 자 마지막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. 열! 아 선생님, 저는 허리가 아. 더 아픈 것 같아요.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셨으니까 <웃음> 허리 근육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이 갈기갈기 찢어진 곳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분위기를 보는데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세요. 본인 바라는? 대표적인 네. 단백질 음식인데 단백질을 드시면 허리가 더 강화가 되고 빡빡 찬 느낌으로 강한 허리를 만들 <웃음> 수가 있어요 그럼 저 내일부터 <웃음> 자신 있게 히트 <웃음> 그럼요 <그러면 웃음> 섹시한 티아 <티텔, 웃음> 선생님이랑 비교해서좀는 아직 안 들겠어요 <웃음> 드레스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바쁘지 <웃음>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시고 <웃음> 섹시한 티티